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36강부터는 어, 제4장 강의를 마치고 제5장의 협회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협회약관을 자세하게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 개론 강의에서는 협회약관의 개론형태로 어, 적합보험약관과 협회선박보험약관 두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협회 먼저 선박의 적합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적합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ICC 무약관 1982년 ICC, 2009년 ICC, 또 1963년 ICC와 1982년 ICC를 비교해보고 어, 마지막으로 1982년 ICC와 2009년 ICC를 비교하는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CC-9 약관은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하는 약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Institute Closing, 즉 협회 약관인데요. 이 협회라는 것은 런던보험자협회, 즉 ILU와 로이즈 보험자협회가 LUA가 합동으로 만든 약관을 우리가 협회 약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ILU, 즉그 런던보험자협회는 어, 1884년 영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얻어서 발족한 회사 형태를 갖춘 보험자의 이익단체이며 현재 10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여기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어, 보험회사 상호간의 협의와 공동행위를 통해서 영국의 해상보험을 발전시키며 어, 나아가 해상보험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어, 로이즈의 개인 보험업자들은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LUA라고 하는 로이즈 보험자 협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ILU와 LUA는 서로 공통되는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위원회가 에, 기술 및 약관위원회 테크니컬 앤 c o 로 m 지즈 커뮤티 인데요 이 기술 및 약관위원회는 로이즈 및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보험자와 손해사정사로 구성되어 어, 이 있습니다 그이 공동 합동위원회에서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표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고요이 어, 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을 모두 우리가 셔피약관 입니다 인스티튜어트 클로지즈라고 적합보험에 적용되는 협회약관은 협회적합보험약관 인스튜튜어트 카고클로지즈즉 I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협회적합보험약관 ICC의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제정된 것은 1912년 ILU가 채택한 ICC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약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자가 분손과 소손에 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21년에는 분손을 담보하는 ICC With Average, 즉 WA 약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보험자들이 담보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에 맞, 맞추어 1951년에 ICCAR 즉 All Risk c l o s e 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약관이 기본 약관이 약관으로서 이약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ICC 약관의 연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들 약관은 1958년과 1963년에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이 계정에 의해서 1963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1963년 ICC는 1982년 ICC가 출현할 때까지 전세계 해상보험 시장에서 널리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현재는 1963년 ICC와 1982년 ICC, 2009년 ICC가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여전히 1982년 ICC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어, 1963년 ICC도 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1982년 ICC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1963년 ICC는 이 단독해손 면책약관 FPA와 그 후에 제정된 분손담보약관 WA가 소원의 어, 형태에 따라서 구분된 것인데 이 문제는 내용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았고 또 전위험담보약관인 올 리스크 약관은 약관의 이름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어, 1963년 ICC 약관은 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1982년 UILU Marine Policy Form이 제정될 때까지 약관의 명칭과 내용을 알기 쉽게 1982년 ICCA 어, 또 ICCB, ICCC를 기본 약관으로 하는 신약관을 제정하게 됩니다 어, 이 1982년 그 약관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리 63년 icc 까지의 약관을 우리가 구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들은 어 굉장히 그 많은 어그 내용상 수정 같은 것을 거치고 또 용어가 구 오래된 그 용어 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2년 icc는 어 이러한 그 추가 약관이라든지 뭐 추가 담보 되는지로 이러한 어, 나누 약관이나 또이탈릭체 약관, 수기 약관들을 전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약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어, 상당히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2009년 ICC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이 되는데요. 먼저 1982년 ICC가 출연된 지, 지 20여 년이 지난 동안 테러리즘, 해상사기 등 새로운 해상위험이 등장함에 따라서 ICC의 개정이 불가피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LU는 1998년 런던 국제보험 및 재보험시장연합과 합병하여 런던국제언더라이팅협회 IU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런던국제언더라이팅협회 IUA는 로이즈시장협회와 합동적합위원회를 구성해서 1982년 1월 도입한 1982년 ICC를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2009년 ICC로. 1982년 ICC와 마찬가지로 ICCA 약관, ICCB 약관, ICCC 약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인데요. 테러리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포함하고 애매모호했던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약관, 약관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현대식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보험자를 지칭하는 underwrite라는 표현을 인슈어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 underwrite라는 것은 이제 그 서명할 때 underwrite한다는 뜻에서 underwrite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보험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 단어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보험학자들은 이것을 underwrite를 보험자라고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은 일반인들이 바로 영어로 봤을때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i n 어 u r e r 라는 이런 용어로 대처했다 또 언어의 그 보험용어의 현대화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1963년 ICC와 1982년 ICC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3년 ICC는 화물의 종류와 성질 또 보상방법, 운송방법 등에 따라서 각각 어, 별도의 약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 세 가지 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세 가지가 어, ICCAR, u l i s k ICCWA, 또 ICCFPA 약관입니다. 어, 반면 1982년 ICC는 이 ICC 6 3년 약관의 올리스크 AR에 해당되는 것이 ICCA가 되고 어, 그 다음 ICCB와 ICCC로 어,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ICCA는 어, 일종의 예시적 담보 위험 즉 피보험 위험을 예시적 열거 방식에 의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ICCB와 ICCC는 제한적 열거 방식에 의해서 어, 피보험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명칭 변경과 함께 내용을 어, 간소화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구성도 통일성을 갖도록 준비했다는 점에서 어, 누구나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963년 ICC는 로이즈 SG 팔러시 본문약관을 그대로 두고 제정된 약관입니다. 어, 그 로이즈 SG 팔러시 본문약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 약관을 제정해서 이 어, SG 팔러시와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적하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본문약관이 보상범위를 확장 혹은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반면, 1982년 ICC의 경우에는, 로이즈 SJ 팔레시의 본문약관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중년 약관은 1982년 ICC에 흡수하게 됩니다. 어, 1906년 MIA 중, 아, 이 얘기는, 어, 그, 본증권, 본문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약관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ICC 약관으로 흡수를 했다는 뜻이고요. 어, 1963년 ICC는 이 보험증권의 기본 약관을 그대로 삽입한 상태에서 어, 그 차별화되는 부분만 올리스크 어, 또는 어, WFPA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더 많은 약관이 있습니다. 이 약관들로 어, 만들어서 둘을 합해서 그 계약에서의 그 약관 내용을 어, 볼수 있도록 했는 것이고 1982년 ICC의 시스템은 어, 보험계약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에 표시를 하고 어, 보험계약의 내용인 약관 내용은 전부 ICC 약관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1906년 MI의 a 실무상 중요한 조항을 약관의 명문화함으로써 약관 자체가 독립성을 갖추게 됐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로이즈 SG 팔러시에 첨부되어 보안적 역할을 하던 ICC가 독립된 약관이 되었습니다.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도 로이즈 SG 팔러시에서는 확장담보 형식으로 인수하였으나 신증권에서는 1982년 협회 전쟁약관 및 1982년 협회 동맹파업 약관 등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1963년 ICC는 14개의 개별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82년 ICC는 19개의 개별 조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각 약관마다 명칭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네, 다시 어, 8 개의 그룹으로 어, 묶어서 비보험료 음, 리스크 스카버드, 면책 위험, 익스클루전 보험 기간, 듀레이션 등의 표제를 붙임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 표로 비교해 보면요, 어, 1963년 ICC의 운송약관은 어, 1조의 이제 운송약관이 있는데, 1982년 ICC에서 제8조 운송약관으로 이게 가게 되고요. 또 제2조 항해종료약관은 제9조 운송계약 종료약관으로 가게 됩니다. 또 제3조의 부선조항은 삭제가 되었고요. 제4조 항해변경조항은 제10조에서 항해변경약관으로 가게 되고, 어, 제5조 단독해소면책조항. 약관 분손담보약관, 전위험담보약관은 어, 제1조, C그로즈에서는 제1조, 어, B그로즈 제1조, A그로즈 제1조로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어, 또 제6조 추정전손 약관은 제13조 추정전손 약관으로 가게 되고요. 제7조 공동훼손 약관은 제2조 공동훼손 약관으로 가게 됩니다. 또, 제8조 가망 승인 약관은 제5조 불가망 부적합 면책 약관으로 어, 변경되고요. 제9조 수탁자 약관은 제16조 피보험자 의무 약관으로 옮겨집니다. 또, 제10조 보험이 불공유 약관은 제15조 보험이 불공유 약관으로 가게 되고 제11조 쌍방과실 충돌 약관은 제3조 4분의 3 충돌 손해 배상 책임 약관입니 어, 한편, 12조 포획납포 부담보 약관은 제6조 전쟁위험 면책 약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제13조 동맹파업 소요폭동 부담보 약관은 제7조 동맹파업 면책 약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제14조 신속조치 약관은 제18조에 옮겨지고요. 제15조의 주의사항은 뭐 그대로 주의사항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4조의 일반 면책약관, 제12조 계속운송비용약관, 제14조 어, 증액약관 등이 어, 1982년 i c c 에서 어, 음, 신설된 어,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1982년 ICC와 2009년 ICC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9년 ICC는 A약관, B약관 및 C약관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1982년 ICC 약관과 어, 동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각 약관은 8개 그룹으로 그룹 약관으로 다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은 다시 19개의 개별 조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A약관, B약관 및 C약관은 각각 19개의 개별 약관으로 존재해 있지만 제1조의 위험 제4조 및 제6조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 약관은 모두 어, 동일합니다. 어, 1982년 ICC와 2009년 ICC의 차이점은 이 1982년 약관에는 각조문별로 약관 이름이 있었지만 2009년 약관에서는 약관 명칭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명칭을 삭제한 약관이 많습니다. 특히 면책약관과 관련해서는 모두 그 이런 면칭을 삭제합니다. 1982년 ICC와 2009년 ICC 약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보험 위험과 관련된 약관들, Risk c 리스크스 카버 등은 1982년 ICC에서 세계 의 조항도 위험약관, 공동해손약관, 쌍방과실 충돌약관 이렇게 1,2,3조에 두고 있는데요. 어, 2009년 약관에서는 어, 역시 1,2,3조에서 어, 위험약관, 공동해손약관, 쌍방과실 충돌약관의 형태로 어, 그대로 어, 옮겨졌습니다. 어, 그다음 그 다음 면체약관으로 e 스클 l u 스로는 1982년 ICC 약관에서는 어, 일반 면책 약관, 즉, general exclusions clauses, 또 어, 5조에서 불가망 부적합 면책 약관, unseaworthiness unfitness exclusion clause, 또 제6조에서 어, 전쟁 면책 약관, work exclusion clause를 두고 있는데요. 이 2009년 ICC에는 이러한 그 개별적인 약관의 명칭을 폐지하고 그냥 Exclusions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 즉 면책약관이라는 명칭 하에 제4조에서 7조까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약관의 명칭이 없어진 것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2009년 약관, ICC 약관의 하나의 특징이다는 것을 어, 앞에서 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기관 즉 duration과 관련해서는 어, 1982년 약관에서는 제8조에서 운송약관 transit close 제9조에서 운송계약 종료 약관 termination of contract of a r r e 또 제10조에서 항해 변경 약관 change of voyage 이렇게 구성 되어 있는데요 어, 1994년 약관에서도, 어, 제8조에서 운송약관, transit clause, 제9조에서 운송계약 종료약관,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제10조에서 항해 변경약관, change of voyage로서, 그런 명칭의 변경 없이 그대로 어, 인용되고 있다, 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어, 제 11조에서 피보험이익 약관 Insurable Interest 제 12조에서 어, 계속운송비용 약관 어, Forward, Forwarding Charges 또제 13조에서 어, 추정전손 약관 어, Constructive Total Loss 제 14조에서 어, 증액 약관 g r e a s e d Value 이렇게. 어, 네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1994년 약관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제11조에서 피보험 이익 약관, i n s u r a b l interest, 또 12조에서 계속 운송 비용 약관, forwarding charges, 또 제13조에서 추정 전송 약관, constructive total loss, 제14조에서 증임 약 increased value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이 보험기관과 보험 보험금 청구약관은 전부 명칭이 그대로 어, 옮겨져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이익과 관련해서 즉대 e n e f i t s of i 관련해서 어, 1982년 ICC에서는 제15조에서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 즉 Not to insurance 조항으로 규정 되어 있고요. 어, 1994년 어, ICC에서는 제1 5조에서 보험의 이베너피 u 인슈어런스라는 용어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손해경감 미니마이징 로시즈와 관련해서는 어, 1982년 ICC에서는 제16조 피보험자 의무조항에서 어, 즉 의무자듀 d u t 의무약관 duty of a 또 제17조 포기약관 웨이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1994년 ICC에서는 제16조 피보험자 의무약관 duty of a 또 제17조 어, 포기약관 웨이버 어, 이렇게 다시 옮겨져 있습니다. 그명칭 거의 그 동일하겠죠 그 다음 지연의 방지 즉 Avoidance of Delay와 관련해서는 1982년 ICC에서는 제18조 신속조치 약관 Reasonable Dispatch c l u s e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1994년 약관에서는 명칭을 좀 알아보기 쉽게 제18조에서 지연의 방지 Avoidance of Delay라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서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중급법과 관련해서는 Law and Practice 중급법과 관련해서는 1982년 ICC에서는 영국법 중고약관 English Law and Practice c l a u s e 라는 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1994년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법 중고약관 English Law and Practice c l a u s e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1982년 약관과, 어 1990, 어, 2009년 약, ICC 약관을 비교해보면, 아, 비교해보면, 어, 그, 면책 조항 면책 약관에 대한 명칭이 없어지고, 어, 단순하게 조문을 배열했다는 것과, 어,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어그 옮겨져 있다 어, 다만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제가 중간에 설명을 2000, 어, 1994년으로 했는데 2009년입니다 2009년 ICC 약관인데 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그 협회적화보험약관의 그 개요와 어, 또, 63년 약관, 82년 약관, 2009년 약관에서 어, 비교해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퀴즈는 어, 신해상보험증권이죠. MIR 폼의 해상보험증권 양식과 1982년 ICC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있는데요. 어, 네 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점점 단순하고 명확하게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약관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3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